내일 모레부터 전시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 떴을 거야 어떤 마음인지 알고 와야 청산을 하지 그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약자 마음이지 무조건 열등이 약자 근데 열등이 약자도 급이 있거든 아픔의 급 아픔 보는 게 엄청 두려워 그래서 내가 지난번 강의 했죠 아픔이라는 이 마음이 나야 이 아픔을 보는 게 두려워 벌벌벌 떠는 인간 마음이 있어 인간 이 암흑에라는 이게 나야 근데 여기까지 버려버리거든 이 아픔을 보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 약자라고 수치주 버리고 그 다음에 가해자 짐승으로 살아 이 짐승으로 살때 아무것도 안 돼요 적어도 이 인간급일 때까지 영체님이 보호를 해이 빼앗길까봐 이 아픔이 두려워서 막 이렇게 떨고 있는 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는 나까지 보호해줘 물론 이 아픔과 두려움과 이 마음 존재 자체가 돼버리면이 사람은 이미 영적인 인간이라 늘 영체님과 함께하고 있고 신성이 함께해서 뭐든지 되는 사람이고 요기요요 달달 떠는 이 인간망 요거를 느껴줄 때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버리지 보통은 너무 괴로워 요 상태가 제일 괴로워 막그그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 상태를 오래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조금만 느끼면 휙 버리고 그냥 가해자로 가서 뺏겠다고 이기겠다고 나 잘했다고 막 집착 쓰거나 미움 써요 이 상태로 있거든. 근데 이 아픔이 좀강도가 약한 아픔은 여러분이 조금 느껴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적을 조금 잘못 받았네. 100점 받아야 되는데 80점 받았네. 이런 거는 느껴주기가 쉽지. 근데 이런 거. 우리 수행자 중에도 있었죠. 학교에서 돌아와봤더니 집안 식구들이 다 총기 난사로 죽었어. 무장고비가 그랬대.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픔도 못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아픔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는 나도 못 봐요. 못 들어가는 거야. 그 에너지 자체가 너무 아파갖고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게 최고 아 음, 응. 근데 죽음 중에서도 최고 아픈 죽음이 있다. 그게 뜬 거야. 이제 여러분이 공부 많이 돼서.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그림을 갑자기 막그렸잖아 그날 힐세를 하는게 정말 굶어 죽은 아픔. 생각해봐.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이 내가 돈이 없어 돈을 못 벌어서 밥을 못 먹여 얘가 쌩으로 굶어 죽고 가고 있어 그래서 죽었어 허,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죽인 거잖아 못 줘서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이 뼈가 시리지 그치 와, 그거 같이 아프고 두려운 게 없어 그거 남이 내가 그리고 못 도와줘서 죽이는 거야 쌩으로 그것도 차라리 이렇게 딱 목을 졸라 죽이거나 한방에 죽이는 것도 아니야 한달두 달씩 굶겨 죽여 그걸 봐내눈 앞에서 막그 두려움이 다다다 못 들어가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빼앗길까봐 두려움이지 빼앗긴 아픔 보는 두려움이야 이 위장에는 뺏고 뺏기는 에너지가 있어 그 에고가 밥을 먹으면 이게 뺏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쪽쪽 흡수해 빼서 응? 근데 밥을 못 먹어 굶어 뺏긴 거지 그치 위하고 장 내장 전체가 다 뺏고 뺏기는 에고 에너지로 장악돼 있거든. 특히 위장이 아주 심하게 있어요 아예 밥이 못 들어올 때는 완전히 뺏긴 애고거든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그 가난과 관련돼 있고 목숨과 관련된 에너지는 다 위장에 있어 근데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이 지금 아픔이 올라왔어 뺏긴 아픔 근데 그 뺏긴 아픔을 뺏길까봐 두려운 나로 느껴야 되는데 되게 아프거든 못 느껴 그리고 확 버리고 집착 속어나돈벌 거야 어나 사랑받았지 이렇게 음. 아니면 미움 써제가내거다 뺏어갔어 내가 돈벌 기회를 제가 놓쳤어 사장님이 나 내쫓았어 이렇게 뺏겼다고 미움 써이 상태에서는 필패 이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아픔 보는 두려움까지 들어가면 계속 이걸 느끼다 보면 아픔은 그냥 인정이 돼야 돼 있거든 그래서 그 아픔이 잘안 올라오고 여러분이 지금 가해자 상태에 있는 분이 많아요 지금 빼앗길까 봐 두려움을 계속 느껴줘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미움이나 집착으로 많이 가 있어 빼앗아야지. 나 지금 많이 어, 돈 벌었어. 나 지금 사랑 받고 있어. 앞으로 열심히 하면 돼. 막 정신 승리하고 그게 가해져요. 그래서 위장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 내가 빨강, 파랑, 뭐 노랑, 황금, 막 위장을 그렸어. 여러분의 그 위장의 상태에 따라 어디까지 인정했느냐. 빼앗길까봐 두려움이 인정이 안 되는 분. 음, 검정 위장이지. 빼앗긴 수치, 약자의 수치가 인정이 안 되는 분. 파란색이지. 음. 빼앗긴 우라 그리고 아픔 빼앗긴 아픔이 인정이 잘 그건 빨간색이지 음. 노란색은 빼앗긴 건 어느 정도 인정해서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을 쓰고 싶은데 그걸 못 쓰는 분들 황금색은 뭐야? 빼앗긴 아픔과 주고 싶은 마음도 좀 인정이 돼서 감사함도 알고 생활 속에 돈도 있고 근데 사업해서 더 돈을 불려야 되는 분들 황금색 그러니까 하얀색은 뭐냐 내 위장이 아파 진짜 병이 있어 암이거나 뭐 무슨 염증이 있거나 그래서 위장 자체에 병이 있다는 거 뭐예요 지속적인 수치를 둬서 치유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하얀색이에요 치유해주는 게 실질적인 병 몸과 마음의 병조체를 그래서 위장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려가지고 가요 급히 그렸어 한 2, 3일 전에 그거 느끼고 그리고 노래 연습을 하다가 그 아픔을 그릴 때 우리 스탭들이그 무슨 노래지? 고립고개인가? 그걸 틀어주라 근데 예전에는 그 노래 나와도 뭐내가뭐아 그래 신나 또노래뭐 이렇게 신나? 둔가둔가 근데 막 그날은 보면 너무 아프더라고 아기 보고 뛰지 말래 울지 말래 왜배 꺼진다 <웃음> 근데 그게 막 신나게 부른데 그게 얼마나 가슴 아파 엄마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죽이는 거 아니야 북한 주민마음까지 다 올라갔어 김정은이 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 그렇게 토실토실하고 명품 옷을 입고 있는데 내 새끼는 다시커멓고말라가고 뭐 죽어가고 있고 막 되게 아플 거 아니야. 그래갖고 보리고개 노래도 <웃음> 네, 연습을 하고 그래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전시회 때는 그 아픔, 빼앗긴 아픔인데 주로 목숨을 빼앗긴 아픔이라 돈이나 경제적으로 없어서 주지 못하는 아픔 위장에 그것도 많죠. 주고 싶은데 못 주는 부모의 아픔 자식도 부모 주고 싶은데 못 주는 아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목숨을 잃은 아픔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아픔 병 걸린 부모 자식을 못 도와주잖아 그치? 그런 아픔들을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이해를 못하거나 또는 아픈 자기를 투자하는 그런 그림을 되게 좋아하고 그걸 많이 소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런 큰 그림은 보고 마음 청사는 좀 도움이 되니까 갤러리에 이렇게 걸면 좋은데 집에 걸기에는 부담스럽잖아. 아주 큰거실이 이렇게 딱 걸어야 멋있지. 우리 수행터 영채마을 아가들은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 집에는 사실 작은 그림들이 소장하기도 좋고. 사무실에도 걸었다. 집에도 걸었다. 그치? 여러분이 정겼고. 그래서 작은 그림을 많이 그려봐요 6호, 8호, 10호 이렇게 하고 얼굴 시리즈도 그거야여러분 아픔 보라고. 근데 이제 가장 큰 아픔 위장 시리즈도 제가 그려가고 그리고 그 아픔을 인정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보석처럼 쏟아지라고 보석나무 그렸는데 백호예요. 아주 공이 엄청 들어간 거야. 밑에 바탕칠만 세 번을 하고 하루 바탕칠해서 하루 말리고 또한번 칠해서 또 하루 말리고 또한번 칠해서 또 말리고 이렇게 해서 며칠을 말린 다음에 그 위에 보석을 크리스탈을 있는 대로 박았어. 크리스탈도 가장 반짝거리고 아름다운 순도 높은 크리스탈 사야 된다고 해고 해외에서 주문까지 해서 막한 달씩 기다렸다가 산 크리스탈로 쫙 나무랑 고기를다 박아서 여러분한테 축복이 왕창 쏟아지라고. 그래서 전시회 보는 요령이에요. 아픈 그림부터 봐야 돼. 아픈 그림 보고 엄청 울고 그 아픈 그림 보면서 두려움 수치가 다 올라와야 돼. 뺏길까봐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약자까지 인정이 돼야 돼. 그래서 막 수치 올라오고 두려움 올라오고, 이 상태. 그러면서 되게 참회하고, 내가 내 잘못한 게 반성이 되고, 요럴때 이제 준비가 된 거야. 보석나무나 축복의 그림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복받는 그림으로 감사함 느끼고, 사랑 느끼고 해야 돼. 그냥 애고가 집착으로, 욕심으로. 가해자의 집착이야 나는 아직 아픔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 상태에서 보석나무한테 가고 막 축복받는다 그게 빼앗는 집착이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아픔으로 가서 보는 순서예요 아픔부터 인정해 자기가 어떤 아픔인지 하나씩 인정해봐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은 무시당한 아픔 보는 두려움이지 그치? 무시당한 아픔 그림에 가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맨날 올라와 그러면 수치당한 아픔 보는 두려움이니까 수치당한 아픔 그림으로 가고 뺏길까봐 두려움만 맨날 올라오는 아가는 뺏긴 아픔 보는 두려움이지 그럼 뺏긴 아픔 쪽으로 가서 그걸 보고 그러면서 두려움, 수치 계속 그거 인정하 미움받을까봐 두려움 맨날 올라와 미움받은 아픔 쪽으로 가서 그 미움받을까봐 두려움 느끼고 그 다음에 미움받은 아픔 인정할 때 올라오는 두려움 수치 느끼고 그걸 먼저 해야 돼 충분히 그걸 느끼고 그런 다음에 축복 그림 그런 다음에 영의 그림 이렇게 가는 거야 능력을 얻고 싶을 때 이제 영의 그림 아픔을 충분히 인정한 상태에서 능력을 얻고 싶으면 영의 그림 어, 축복을 받고 싶으면 축복의 그림에 가서 그 에너지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 내 영체 그림은 단순히 내가 머리로 그린게 아니라 내 몸에 도는 영체님의 에너지로 그린거라 거기에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쇼츠 같은 거 올리면 일반인들은 안 믿지 있지? 안 믿어도 여러분 와서 보면 알잖아 여러분한테 반응하는 그림들은 분명히 색깔이 변하고 향이 나고 나를 불러. 여러분 알잖아. 지나갈 때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그림이 있어. 그리고 눈이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고. 촛불이 흔들려. 그리고 빛이 번쩍번쩍 나오고. 그리고 막이게 색깔이 변하면서 이렇게 나, 나한테 이렇게 나오고. 이거 나를 부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불러. 그림은 임자를 알아. 여러분이 주인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아가기도 해. 그림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영채님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걸 잘 인식해야 돼. 그냥 욕심이 많은 아이들이 돈이 들어와 저 그림 막 이렇게 막여막 <웃음> 눈이 그냥 그 집착 때문에 오 저걸 가지면 뭐 내가 출세해 뭐 이런 거그리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미 신성은 다 알아. 영채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제일 행복한지. 그 욕심이 집착인 거예요. 내 머리로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내 아픔을 볼수 있는 곳으로 가고 나를 부르는 그림 앞에서야 그 그림이 내 아픔을 치유하고 나를 축복하는 거야. 남이 아무리 저거 좋은 거라고 그러고 비싸고 큰게 좋은 줄 알아. 개발의 편자라고 하는 겨. 이순신 장군 가복에서 섯살짜리 입어봐. 좋은 게 아니지? 죽지?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치유 그림이 따로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반응을 하고 자기가 그 앞에 있으면 끌림이 있고 되게 치유되는 그림. 그런 데서 치유를 받고 만약에 소장하실 분들은 그런 거를 갖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만의. 그래서 아픔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되게 나를 사랑해주고 그 영체님 의 에너지가 나와서 나를 도움을 줄 그런 그림 그래서 그 그런 그 그림을 리딩을 받고 찾으려면 저 혼자서는 몸뚱이 안 하니까 힘들지 그래서 스탭분들이 미리 다 리딩을 먼저 하고 그 중에 제일 몇개 좋은 거로 골라서 아 이제 이게 어떤 걸 고를지 모르겠으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헤라님하고 한번 리딩 해보고 음. 치유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스태프들하고 분좀 치유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제일 힘든 아픔 자기가 들어가기 힘든 아픔 치유 그림으로 들어가서 그림명상을 하셔야 음, 도움이 많이 돼요 전시회 와서 도움받으려고 온 거잖아 그래서 그림명상 시간에 그렇게 하고 아침 시간에는 제가 아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할수 있으면 티토크도 하고 또 위대한 이슈랑 총평을 거기서 찍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도 하고 같이 우리 정치권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보고 노래도 또 하고 그런 시간도 갖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또 인식이 되잖아 위대한 이슈 총평을또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재밌게 해주려고 여러분의 운세 봐주는 영체 카드가 왔어요 <웃음> 영체 카드 우리 스태분들이 봐줄 거야 음. 딱 시간 10분씩 딱 정해놓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꽉묻고 싶은 거딱 어 정리해서 물어야지 막몇몇 몇 개를 갖다가 이거 저거 이러지 말고 딱묻고 싶은 거 물어서 내가 궁금한 거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아차리고 그때 또 엄청 치유돼요 아픔이 뼈 때리는 소리 들어도 영체 카드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올라오지 않잖아 그래서 일반인분들 모시고 오는 분들은 아 일반 가족들은 사실 낯설고 어색한데 와서 영체 카드 같은 거 재미로 하고 하면 또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굿즈 같은 거 보고 그러면 또 좋고. 내일 모레부터 여러분과 또 그림 리딩하고 열흘 동안 제가 서울에 있게 되는데 저도 가슴이 설레는데 설레는 건 설레는 거고 아픔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어지거나그 아픔과 서러움이. 근데 나는 기뻐요. 이번에 이런 가난의 아픔이 올라와서 이제 드디어 우리 영체 마을 가족들이 가난의 아픔에서 벗어나려나 보다. 집단으로 이걸 청산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 가난의 아픔이 빼앗길까 봐 두렵고 빼앗길까 봐 아프고 빼앗긴 수치 이런 것들이 청산이 되면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또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해? 자린고비처럼 남한테 주는 게 아까워서 하나도 베풀지도 못하고 사업할 때도 주는 마음 못 써서 사업 확장한다고 이런 아기들은 요번에 아마 이 가난의 아픔과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 줄수 없는 마음 가질 수 없는 마음 이런 걸 청산하면서 전화위복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프고 두렵지만 여러분 이번에 청산해서 여러분의 삶이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만 나아지는 게 아니라 돈이 암만 많아도 맨날 돈 걱정을 하고 살면 그건 진짜 부자가 아니거든. 돈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걱정이 덜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남한테 기쁘게 줄수 있고 남들한테 막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무얼 가졌을 때 예전엔 어, 니까지 이걸 왜 가졌어 이렇게 가질 자격 없는 마음으로 나 같은 경우도 화나면 나는 예전에 비싼 막 핸드백도 사고 옷도 사고 했거든. 그때마다 맨날 후회하고 내가 가질 자격 없다고 했는데 행복하지 않죠. 그럼 진짜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거든. 근데 진짜 나를 위해서 소장해서 진짜 내가 가질 자격이 있다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런 마음 느끼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번에 그렇게 살수 있길 바랍니다. 늘 전시회를 할 때마다 이 빼앗긴 아픔까지 여러분이 안 들어가서 내가 이런 강의를 못했어 집단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제일 아프니까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이게 그냥 목숨이거든 알고 보면 남한테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게 얼마나 아파 받아도 두렵고 저도 무섭고 돈 없어질까봐 아무리 부자라도 돈 없어질까봐 두렵고 그러면 뭐 가난뱅이지 마음의 가난뱅이에서 탈출하고 진짜 풍요롭게 산다는 게 어려운 거지 근데 요번에 다행히 올라왔어요. 근데 뼈가 시리게 아파. 너무 아파갖고와 진짜. 그리고 여러분 소금요법하고 <웃음> 우리 여기 스태프들도 지금 다 난리나서 소금요법하고 <웃음> 소금요법하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다 미장이 뒤집혀서 정산 안될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오기 전에 소금요법 다 해서 더 빨리 아픔으로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어, 그러고 오세요 그럼 그림 명상 이렇게 그림 리딩할 때더 앞으로 빡 들어가서 그 에너지 청산해서 정말 마음이 부자이고 풍요로운 세상을 향해 마음껏 줄수 있는 마음 쓰고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써서 되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어, 그런 우리 영체말 가족이 됩시다 많이 많이 어, 일반 분들도 모시고 오세요. 치유 그림이라고 소개하고 마음이 아픈 님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몸에 병이 있는 분은 와서 계속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픔을 느끼고 열을 내내 오시고 그러면 병이 치유가 일어나요. 음,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이런 분들 많이 많이 모시고 와서 치유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오는 게 축복이잖아. 그래서 그백호자리를 어 제가 그거를 하나씩 다놔 저녁에 그러고 나면 우리 스태들이 그걸 본드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와 우리 스태들이 공조한거지 그치 응. 그래서 다 놓고 또붙이고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거의 일주일 이상 했나 한 열흘 총기간 제작기간 하면 보름은 된것 같아 보름 이상 걸려서 완성한 작품이니까 거기와서 그거 보면서 축복도 많이 받고 그리고 다른 축복의 그림에서 또 능력도 많이 가져가시고 영의 그림에서 축복 받고 아픔 인정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영체마을 가족이 됩시다 제가 또 전시회가 다가오니까 여러분 만나 생각하니까 되게 아픔이 올라오는게 음 영체마을 가족들 중에 제 제자 중에는 아픈 아가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런 아가들 보면 솔직히 속으로는 겉으로는 얘기 안하지만 가슴이 아파 음. 공장 가서 막 일하고, 집안이 어렵고, 그래서 수행도 진짜, 진짜 어렵게 오고. 그런 아가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아픈 마음이 빨리 청산돼서 전화위복이 되게 해줘야지 제가 결심 많이 하거든. 근데 이번 전시회를 지나고 나면 그 아가들이 정말, 정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 게 아니라 내 마음 때문이란 걸 알고, 이 빼앗긴 아픔이 치유되면, 그리고 아주 능름해지고 당당해질 거예요. 그리고 회사나 직장에서도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꼭 약속했지 그치? 영채마을이 세상에 많은 아픈 마음인 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더 커질 거예요. 더 커지면 더 많은 여기도 일손이 부족하고 하니까 직장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이 몇 년이고 마음공부가 완전히 되나가들은영채마을에 와서 일할 수 있게 되고 죽을 때까지 마음 이해받고 이해해주는 이 일을 하면서 살수 있다고 해라님이그 약속을 꼭 지킬 거니까 젊은 아가들 내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비빌 때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공장에서 아프게 일하면서 마음 공부해서 내 현실이 변할까 걱정하는 아가들 걱정하지 말기 바래요 마음 공부가 돼서 여러분이 진실되고 참된 마음을 쓰는 그런 인간이 되면 영체 마을이 다 여러분을 흡수해서 여기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곳으로 운영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공부되는 기간 여러분과 내가 약속했잖아 나의 석영지구하고 약속을 했거든 청년애랑 나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렇게 활동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사랑주는 그런 영체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더 이걸 성장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고 어, 세상 사람들의 아픔도 덜어주고 여러분을 또 공부시킨 여러분을 취직시키고 같이 함께 일하고 이런 곳을 만들고 여러분은 준비돼야 되겠지 그치? 공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공부가 1, 2년에 안 되는 거야 나만 해도 18년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준비해서 영체마을 가족이 돼서 세상에 이렇게 아픈 아가들 이해해주고 행복을 줄수 있는 그렇게 될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에는 준비 기간을 지나서 이제 도약이 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깊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마음을 꼭 전하고 싶고 헤라님이 그걸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헤라님이 나한테는관심 없을 거야.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는 속으로는 되게 섬세한 사람이야. 근데 누가 어디서 어떤 일하고 있고 어떤 마음이고 대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공부돼서 헤라 엄마와 같이 세상에 아픈 분들 돕고 정말 좋은 일 하면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청산해봅시다. 전시회에서. 아픔으로 많이 들어가서 청산할 거고 우리 스태들도 여러분을 많이 많이 도와줘서 아픔으로 이해해주고 사랑주고 그럴 거예요. 요번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렇게 함께하는 게참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못했잖아 그렇죠? 이번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사랑 나누고 우리 영체말 가족의 그런 역사를 되돌아보고 서로 사랑도 나누고 뼈 때리는 아픈 말도 해주고 서로 잘하라고 조언도 해주고 그런 소중한 시간, 공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가장 소중한 보물인 우리 영채마을 가족 여러분, 제자님들 너무 고마워요. 부족한 저한테 와서 제가 돈 많이 못 줬는데도 열심히 공부하고 헤라엄마가 최고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따라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아픈 공부를 할수 있었고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헤라님으로 활동하고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위대한 이슈도 만들어서 나라를 위해 개벽이란 단체도 만들려고 준비 중이고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스승으로 헤라님으로 살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싶어요 모든 걸다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세상 사랑하고 멋진 모습을 하고 사는 걸 보고 죽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요 내일 모레 만납시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슬프게 얘기해 나 <웃음> 행복한 건데 그치 갑자기 너무 여러분의 아픔을 느끼니까 나도 그게 자 여러분 아픔을 인정하고 나면 아픔이 사랑이 되지 우리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음, 열심히 살아봅시다. 내일모레 전시회에서 만나요. 사랑해.